야 피케바로사 그냥 넬송쌤에 두고 누고 가네 그냥 다 팔아버려 아 진짜 안되겠다 너네는 내가 더이상 봐줄수가 없다 넬송쌤에도 이런애들 뭐냐 니네 진짜 어느정도껏 해줘야지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진심으로 크리스마에는 가격대가 이제올랐나 아 지금때 팔아도 되겠다 팔고 발락같은경우는 나중에 가오 아.. 여튼 아.. 피케 사야겠다.. 안되겠다.. 안 아.. 피케 티씨로 사고싶은데 급여가 오바다보니까 아.. 잠깐만 생각해봐야되는게 이 급여로 만약에 이대로 샀다? 아.. 속력 너무낮은데이 피케는? 생각해보니까 속력 너무낮은데 몸싸움도 85밖에 안되는데 근데 이 피케로 사기에는 급여가 안 돼. 요 세르지 로베어토 넌좀 그렇고 랑글레 186 186에 몸싸움이 정도 어형팬님 안녕하세요 강뚝 186에다가 랑글레 왼발잡이 랑글레를 윙백으로 괜찮은 것 같다. 아, 네, 추천감사해요. 마티외. 다들 형편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. 혹시 질 찾아나셨다면 질 찾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야, 애 괜찮은 것 같다. 마티외. 마티외랑 세르지 로베르토. 아, 너 말고. 그 아까 바트 랑글레 일단 랑글레랑 살살 녹는지님 아, 추천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아니야, 혹시 질 찾아 나셨다면 질찾아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오, 드디어 승산이 보인다 우리 팀에. 침착성 랑글 그 랑글레 랑글레 애를 오카. 말고 너 그냥 1카 사서 그 뭐야 그거하자너그그 그거 뭐야. 여튼 그어 강화 강화하자. 그다음 랑글레랑 마티웨 마티웨에도 마티한키 저정도인데 189에 이정도면은 솔직히 괜찮아 마티웨. 랑글레가 오른발잡이 아 왼발잡이네 왼발잡이고 마티웨도 왼발잡이네 아... 이렇게 되면은 피케가 오른발잡이거든요 피케가 오른발잡인데 오카 아 뭐야? 왜 달라지는게 없지? 아 속력 좀 달라졌네 근데 194에 이 정도 키면은 솔직히 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근데 네, 지금 바셀팀이에요 팀 아... 마티에 좀 탐나는 선수긴 한데, 이 선수는 속력이 어느정도 좀 뒤따라주다보니까, 189에 그 다음에 몸싸움이 89인데, 헤더 79 점프도 68 정도 되다보니까 아, 비교좀 하자 마티에냐, 아니면 비케냐 둘다 오카식 속력 문제긴 한데, 키는 솔직히 키랑 가로채기 어.. 점프 요서 점프 더 크면은 그냥 클락 나겠는데? 헤더 침착성 강글레랑 피켓 강화 강화해서 제둘 쓴다 솔직히 키가 안되겠다 아..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키가 너무해 애들이 아.. 진짜 나 이제부터 키큰 애를 써야겠다. 강화 실행. 해갖고 2카 올리고, 3카 올리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. 아, 2카 짜리였네, 3카. 3카 짜리 올려주고. 4카 올려주고, 그 다음에 5카? 5카까지 갈까? 그렇지, 4카. 5카까지는 좀만, 좀, 살일까? 살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안 올라간다. 여기까지 살이자. 자, 올려주고 난글레도 한5카까지 올려주고 난 뒤에 그 조사. 자, 강화로 얼마나 할뜰해 진짜 강화를 돌려줘. 자, 강화. 오케이. 4칸까지. 더 이상 은 위협. 아니, 한글래 겨울였는데 지금 이걸? 아니 나쁜 놈들아. 아 넥슨 진짜 얼마나 보내야 되는구요? 제발 전파, 대고 사카까지만 나 사카까지만 말할 게 사카까지만 말할 때아 제발 그냥 과팅 집어으로제 그냥 걸린 건데, 과팅 집어 놓고 센터까지 뒀어요. 나 이렇게 올려 주고, 올려 주고 사카까지만 하자. 어, 진짜 키큰 선수가 없다보니까 이게 좀 슬프다 키큰 선수가 없어 자 피케가 오른발잡이 여기 넬송쌤에도 있는 자리로 가주고 그 다음에 랑글레가 조롤디알바 있는 자리로 가서 이렇게 되면은 애 둘이 키가 둘다 186,194정도 되다보니까 야 헤더나 몸싸움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죠 침착성에다가 야 너무 좋다 거기다 강뚝 자 둘다 센터백 쪽이다 보니까 센터백 자리로 다와 SW로 오고 센터백 이쪽으로 모이고 얘네가 이렇게 해서 봐주자 그 다음에 메시도얼 w 얼덮 이렇게 있는데 좀만 이쪽으로 와주고 <목소리>